우리 이번에는 상간자 위자료 피고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뭐 의뢰인이 이제 상간자 피고라고 해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 소장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소장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 상간자의 피해자라고 해서 따로 연락이 온다거나 또는 이제 원고의 대리인이다 라고 해서 연락이 온다거나 즉 상관자 피고로서 연락을 받으신 경우 소장은 아직 받지 않았으나 이제 이런 경우 등에 상담 문의를 주시는데요. 우리 상관자 피고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관사 위자료 청구소장을 받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예 그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 기각으로 승소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는 인정은 된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좀 과다함으로 그것을 감액하면서 승소하는 유형이 있겠죠. 일단은 기각시키는 유형을 보면은 원고가 무언가 부정행위가 있다 라고 해서 청구를 하였지만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원고가 생각하는 내가 피고가 아니다 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원고 입장에서는 아, 본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네? 근데 피고가 그 증거에 있어서 완전히 특정되진 않지만 그냥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평소에 보니까 이 사람이 피고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의뢰인분이 소장을 받아보니 내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근데 뭐 이러저러 해서 나로 오해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도 오해니까 뭐 당연히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겠지. 이것은 이제 전혀 아니죠. 실제 사실과 그것을 법원에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의 승소 유형 중에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유부남녀인 줄 몰랐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증거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이것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원고 입장에서는 아 피고 너가 나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갔잖아 그것도 몇 시간 동안이나 머물렀잖아 이렇게 해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해 청구한 사례에서 원고 배우자의 도움 요청으로 인해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부정행위는 전혀 아니었다 뭐 예를 들어 친분 관계 불가하다 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부정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 라고 하여 이제 기각시킨 유형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정말 유분합류인 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원고 배우자가 본인이 유부남녀라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으면 피고로서는 그걸 알기 어려운 정황에 그런 상황에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부남녀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시킨 유형이 있습니다. 또더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혼인 파탄 이후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원고는 아 너네 보니까 예전부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것 같아. 근데 증거 자체만 봐도 이들이 이미 뭐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은 이후라든지 아예 이혼을 한 이유라든지 이런 증거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도 나는 이들이 객관적으로 이혼한 이후에 만났고 실제로도 이혼한 줄 알았다라든지 그럼 사실 뭐두 가지가 다 결합되는 거죠. 유부 남녀 인식 자체도 없고 혼인 파탄 이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아예 인정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기각 유형을 네 가지를 말씀드려봤고요. 근데 이게 실제 인정되냐 인정된지 않냐를 떠나서 그 소송마다 다 각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취하시키거나 포기시키거나 이랬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자료를 영원으로 단 일원도 인정시키지 않은 승소 사례까지 합하면 약 다섯 가지의 유형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소장을 일단 받고 의뢰인분의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본 다음에 이게 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유형인지 아니면 감액 주장에 집중해야 되는 유형인지 또는 절충적으로 기각을 좀 주의적으로 주장을 하되 적절히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감액 주장도 해야 되는지 이런 분류를 좀 하는 편입니다 뭐 만일 내가 정말 이제 딱 억울한 마음만 앞서서 감액 주장을 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각 주장을 했는데 그 기각 주장이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고 그와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다 이러면 도리어 불리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그런 주장 방향이 무엇인지 진단받는 것부터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Thank you.